희끈 세상 희끈 태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3월 소띠 운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띠들의 금전은 금전운은 그닥 뭐 좋지는 않아요. 음 그렇다고 뭐 그닥 나쁘지도 않아요. 어 그렇지만 금전이 넉넉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뭐 일적인 문제겠죠. 음 뭐 회사 문제 같은 거겠지 어. 아니면 사업이 거고 그 다음에 애정 문제. 애정 문제는요 애정전선에는 어큰 문제가 없겠다 어, 같이 뭐어 여러분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뭐뭐 뭐 외식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소띠분들은 자, 그러니까 건강적인 몸에서는 약간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기 막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겠다. 음, 어디 봅시다. 자, 소띠 운세. 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그다 많지는 않아요. 음,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 조금 어.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뭐 활부로 해서 뭘 산다.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장기적으로 활부를 한다는 거는, 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자, 어디 봅시다. 응, 음, 맞아. 돈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또 그런 것일 수 있지. 뭐, 장기, 적은, 만기 된 적금이 있다라든가, 적금을 찾, 적금을 찾을 일이 생긴다던가. 어, 아니면, 아니면 부모님께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뭐, 뭐 용돈을 준다던가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떤 횡재수 같은 건 살짝 비춰져 누군가를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 어, 그렇지만 그런 건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름 부분들이 어딘가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든 어 부모님이든 아니면 뭐 형제 자매라도 좀 나보다 어 누나일 수도 있고 어, 오빠일 수도 있고 어, 돈을 갖다가 좀 보태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일이신 분들이 있다면 그치 생일 선물을 좀잘 좋은 걸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 달라고 쫄을 수도 있어. 어, 자, 뭐지, 그 자,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 가는데 돈좀 줘, 돈좀 줘. 그래가지고, 어, 돈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겠다. <웃음> 그냥 뭐 여행 갈 운도 있고 그래요 어, 돈 받아 가지고 멀리 가냐 어, 아마 멀리 가뭐 동남아시아나 한국을 떠나가서 갈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파견문록 같은 거 있잖아 어, 여러분들이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 해서 놀러 가는 건 아니지 싶어요 어. 겸사겸사 겸사 가는 건데 무엇 때문에 가는 거냐? 그러니까 금전은 약간 빠듯하게 해가지고 아주 빠듯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무 무엇 때문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쪽으로 어떤 비즈니스, 뭐 인터넷 쪽으로 인터넷 뭐 무역 같은 거 있잖아요, 브로커 뭐 이런 거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놀러 가던가, 어뭐 그런 걸 갖다가 좀 보고 좀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금전 자체가 넉넉하지 않. 기 때문에 그닥 즐겁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특유의 끈기로 어저기막 그래도 뭔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이게 사업적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만약에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뭐 조금 안좋을 안 안좋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회사가 안좋게 불러가니까 잠깐 무급휴직 같은거 어, 무급휴직 같은걸 갖다가 받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왜 그러냐라고 불안불안하잖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때려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여기는, 저기, 뭐, 그래도, 저, 인, 인덕은 있는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이든 아니면 은 와이프든 어디선가 돈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돈도 솔직히 얼마 안 있으면 다 떨어져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진짜 일을 갖다가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머리 떠나나 뭔가 하기 위해서 가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참어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돌파구 찾기를 위해서 조용히 조용한 시간 그 뭐지 절치부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금저그 그 사업적인 문, 회사 직장적인 문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 직장 구하는 거그 조금 쉽지는 않다, 어,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3월달을 말하는 거니까 뭐영구적이라고 말해서 고그 3월달 한 달은 좀 쉽지 않은 달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격각의 놓이기 때문에 조금 일이 틀어지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풀려. 걱정하지 마. 어, 두세 달 안에 풀려. 음, 자, 에, 에, 에, 끝나고. 자, 그렇게 하면 애정 문제 봅시다. 애정 문제를 보자면, 애정 전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아니면 직장, 사업, 어떤 비즈니스, 그런 그, 일적인 문제에 골머리를 썩고 계시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연애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어, 즐거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같이, 어, 소주, 어, 술 한잔에, 어, 삼겹살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어, 뭐, 나름대로, 어, 그~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야 심야 영화 보러 가자 라던가 뭐~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거든 좀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여 그~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여친하고 둘이서만 나가든지 아니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애인이 없으시다라면 혼자서 혼술하거나 아니면 혼자 돌아다니다거나 어~ 왜 그러냐면 누가 옆에 있으면은 내가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가 있다면은 여친하고 어, 그렇게 뭐그 뭐지? 알뜰살뜰한 알뜰살뜰한 데이트를 즐기고 여, 만약에 여친이나 남친이 없다라고 하면 혼자서 돌아다니겠다. 어, 근데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즐겁다. 왜 그러냐면 속 시끄럽고 머리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돌아다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 있다라고 본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조금 움직여주고 와이프를 갖다가 조금 아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서로 말을 안할 수가 있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둘다 그냥 눈만 봐도 다 안다 그래야 되나? 알기 때문에 그냥 음, 뭐 그냥 잠자리는 하고 서로 말도 없고 대면 대면 하는 그, 그런 그 시기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음, 그냥...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만 하고 다른 어떤 이벤트는 안 하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즐기려고 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지금 일이 다 꼬이고 속 시끄럽고 되는 일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얼굴 마주쳐하고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부딪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 참. 음 땡큐다 생각하고서 그냥 무해무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만약에 돌싱일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어 한 이벤트가 있기는 살짝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닥 반기는 저거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요 여러분하고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 와줘서 고맙다 라고 까지는 생각이 안들것 같아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혼자서 즐겨요. 지금 여러분들은 3월달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 좋지 않은가 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여기는요. 점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혼로 있는 시간을 갖다가 만끽하겠다라는 거예요. 혼자에서도 저기 말 3월 달에는요. 아, 너무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암시롱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로를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냐면 내 수중에 들은 거는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거 가지고 이거 막 진짜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어. 진짜 내 발판이거든요. 어, 이게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어. 그걸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뭐 근육에 담이 들거나 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은 따뜻한 물에 어, 반신욕을 좀 해라. 그래서 몸을 갖다가 어, 혈액순환을 갖다가 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전 너무 근육이 오그라져 있는 느낌이 나니까 조금 반신욕 같은 거 아니면 찜질방 가가지고 결란까 먹으면서 누워 있던가 그래갖고 좀 머물 갖다가 좀 릴렉스 이렇게 경직돼 있는 몸과 마음을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여러분들의 이 건강은 저기이 피로나 이런 것들은요, 그런 거예요. 너무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타이트한 상황에 있는데, 이걸 갖고 뭘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들이 봤을 적에 전혀 그게 타이트, 금전적으로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성격 자체가 누구한테 막 뭐, 그런 성격이 아니야. 어,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우직하게 나,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렇게 너무 응집돼 있지 말고 좀 몸을 갖다가 따뜻한 데서서 한 어, 시간씩 두 시간씩 녹여줘라 그러면은 훨씬 더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손은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네, 소, 소띠 양력 3월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소띠 4월 운세는 이달 말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다시 게시 게시할 것이니 어 다음 달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